루시, 처음이죠? 어떤 기분이세요? I mean, I'm, I've got I'm cry. I'm here 저 아마 울것 같아요. 제 팬들과 함께하고 있고 home. 또 가족들이 집에서 보고 있는데요. 아주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한 1분 좀 남았어요 1분 반 정도 남았습니다 무대 위에 BTS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포스트 말론이 있고요 샘 헌트 그리고 그의 아메 한나도 같이 나왔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해요 거의 시간이 다 됐습니다 모든 이목이저 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거의 1분 남았습니다 자전까지요 새로운 10년이 도래할 시간입니다 저 공은 지름이 12피트고요 무게는 12,000파운드에 달합니다 지상에서부터 472피트 높이에 떠있고요 이제 1분 뒤 어, 버튼이 눌려졌습니다 크리스탈이 2688개나 박혀 있고요. 또 192개의 새로운 크리스탈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이제 자정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 붙잡으세요. 에너지 느껴지시죠? 밤새 보조되던 에너지입니다.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요. 27초 남았습니다. 2020년이 밝게 밝아올 겁니다. 평생 한 번밖에 오지 않는 기회예요. 9, 8, 7. 잔을 높이 드세요. Look at that Look at the 광경을 보세요. 이 Look at t h 는 c o n f 요 거의 1 n 0 o o k at the c o 다 f u s i o n Look a 습니 h 뉴욕 정말 파티할 <목소리> 줄 아는 도시 o 요전 t 계 어디에 이런 곳이 있겠어요? Look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랭트스나트라 버전의 뉴욕, 뉴욕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전통이죠. Well, so been... 포스바론, 기분이 어때요? Time, 아, right? 전설적인 순간이네요. 정말 right. 중차대한 right. 순간입니다. You see. You see. You see. 루시, wow, 전설적인 wow. 순간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거리는 어떤가요? 아, 준비가 안돼 있었는데 제가, 제가 여태껏 겪었던 것 중에 가장 어메이징한 순간입니다. 이 색깔로 보세요. 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 와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할 말을 잃었어요. Right? 할 말이 없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침부터 많은 분들이 모여주셨는데요. 바로 이순간을 위해서 오래 기다려왔습니다. Moment, them, the confetti, well <웃음> 자, 오랫동안 기다린 보람이 <웃음> 있죠. 자, <웃음> 여러분도 축하드려요. The thing we've been always watching like since six it's yeah. like in the movie home alone we've always been watching this you can't see yeah. how have you celebrated in the past in different places um it's like saying we have a christmas tree family <laughs> friends getting together like happy new year eating food and setting the scene for a great new year well congratulations on an incredible 2019. Yeah. happy new year yeah, Happy new year. Sam. Yeah. 쌤 얼굴에 mean?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데요 한마디 해주세요 아, 사람들 간의 유대감연결감 너무 좋습니다 정말 특별합니다 <웃음> 아주 느끼지 않는 광경입니다 <웃음> 파티객들이 <웃음> <웃음> 프랭크 시나프라이 뉴욕 뉴욕에 맞춰서 노래를 따라하고있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BTS, 이리 오세요. 놀라운 광경이 다시 하는 건 우주의 중심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2020년을. 환영합니다. 이제 새해의 첫 파티를 몇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조나스 브라더스가 마이애미에서 라이브 공연을 펼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기준으로도 또 2020년이 <웃음> 밝았습니다. 아, 근데, 네. 아까 저 RM도 인터뷰했잖아요. 이제 네. 딱 끝나고 볼드로 음. 끝나고. 그때 네. 숨죽여 들으신 기만 하고 통역안 해주셨어. 일부러 RM 목소리 가릴까 모르신 거죠. 그렇죠. 예. 뭐라 그랬어? 호몰로로. 이렇게 얘기였는데. 길게 인터뷰를 해줘서 너무 감사한데요. <웃음> 예. 어, 일단 RM이 6살 때부터 정말 영화, 나 홀로 집에 같은 음. 영화를 통해서 지켜보던 음. 광경이라고 했고요. 라이언 음. 시 크리스트가 그럼 과거에는 이 순간 뭘 하면서 축하를 했냐라고 물었더니 뭐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가족과 친구들과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어 새해를 위한 뭐 각오를 다졌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포스트